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어느 가을 논에서 추수를 하던 박씨와 유씨는 잠시 땀을 식히고자 나무 그늘에서 물한 모금씩 마시면서 쉬고 있었다. 때마침 집단 속에서 거시기를 하고 나온 참새 두 마리를 본두 사람. 이때 박씨가 유씨에게 말하길 방금 참새 두 마리 중에 어느 것이 암컷인지 자네는 알겠는다. 라는 물음에 유씨가 한참 고민하더니 답을 알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등에 지푸라기가 묻은 놈이 암컷이라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이에 박씨는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다. 틀렸네. 등에 지푸라기가 묻은 참새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라네. 라는 말에 유씨가 다시 한번 물었다. 아니 이보게. 당연히 암컷이 밑에 있고 수컷은 그 위에서 거시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박씨는 유씨의 말에 다시 한번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다. 요즘 MZ 참새 세대는 암컷이 수컷 위에서 거시기를 한다네. 이를 들은 유씨도 한바탕 껄껄 웃으면서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렇게 한바탕 웃은 두 사람은 다시 열심히 추수를 시작하였다.